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여자와 연애 시왜 항상 김치 아, 아니 아니 쌀국수녀만 만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그 이유를 간단하고 알기 쉽게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가벼운 만남 엔조이로 만남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영상을 시청하실 필요는 없으며 진지한 연애와 결혼까지 생각하여 만남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자기가 항상 만났던 여자가 그 국가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베트남 여자를 처음 사귀었는데 그 여자가 운동선수 출신이라 힘이 강하면 베트남 여자들은 힘이 강하구나 라는 식의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다는 점입니다. 베트남 여자는 다 무개념에 생각 없고 거짓말과 돈만 밝히는 창문 여자가 같다고 느끼시나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님들이 직접 쓰레기통에서 진주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여자를 처음에 알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시죠. SNS, 스포츠나 어학 등의 취미동호회, 종교활동, 길거리, 술집, 클럽, 지인으로부터의 소개, 사람을 만나고 사귀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처음 그녀를 알게 된 배경이 혹시 가족들과 함께 이용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만남을 가진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쓰레기통 속에 진주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쌀통에는 쌀만 있는 게 아니라 가끔 쌀벌레도 나오듯 쓰레기통에서 진주를 발견하는 게 불가능은 아니죠. 그러나 확률적으로 쓰레기통과 보석함 둘중 어느 곳에 진주가 들어 있을 확률이 높을까요? 아주 당연한 말이지만 쓰레기통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이상형에 맞게 그 장소에 가서 찾아야 합니다. 몸매 좋고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 이상형이라면 운동 동호회에서 찾고 지적인 사람을 원하면 어학 등의 언어 교환동호회 어느 정도 한국 중상층의 경제 수준이 있는 집안 여성을 원하시면 사교클럽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왜 술집에서 율랑녀로 일하는 애들 중에서 몸매 좋고 자기 관리 잘하고 지식과 집안 경제력까지 갖춘 사람을 찾으시나요? 어릴 적 소풍 가서 풍을찾게할때 가까운 곳에서 안 찾고 꼭먼 곳까지 가서 그곳에 1등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애들처럼 율랑녀를 진지하게 만나는 남자들이 착각하는 것중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이죠 진심으로 그녀를 대하고 잘해주면 그녀 또한 마인드가 창문 여자 마인드에서 개념료로 변할 것이다라는 착각이죠 과연 변할까요?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확률이 경마장에 가서 큰 돈을 버는 것보다 더욱 낮은 확률에 더욱 높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보석함에서 보석을 찾았다 해도 당신이 직접 그 보석을 쓰레기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니 무개념료를 개념료로 만드는 것은 힘들고 확률이 낮다고 했으면서 개념료를 무개념료로 만드는 것은 쉽냐? 라고 반문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걸레를 수건으로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수건은 걸레로 만들기 쉬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일반적인 루트로 그녀와의 진도가 첫 만남, 호감, 썸, 연애로 이어진다고 해도 한국 남자의 특성상 연애 초반에는 베트남 남자들보다 한두수 높은 연애 기술과 물질적인 선물 공세로 여자의 호감을 사게 되죠. 그러는 사이 그 여자는 그것에 더욱 적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점심 식사를 한 끼에 2만 동짜리 도시락으로 매일 해결하는 사람한테 그보다 훨씬 비싼 한식이나 일식을 대접하게 되면 처음에는 부담을 느끼고 미안해하던 사람도 나중에는 좀더 맛있는 것을 찾게 되고 처음에는 작은 선물에도 감동받던 그 사람에게 매번 현금화할 수 있는 아이폰이나 금을 선물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호의가 걸린 줄 알게 된다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거기에 본인의 허세가 강해서 한국인한테 이 정도는 껌값이지 라고 떠드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여자 쪽에서 호의가 권리로 느껴지고 껌값이니 남자도 부담 없다고 느낄 때쯤이면 남자는 비싼 선물 공세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하고 항상 자기가 먼저 해주었던 배려가 당연시되니 회의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계속해서 껌을 사달라고 하고 안 사주면 나한테 껌 하나 못 사죠?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둘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루 100번 정도 주고받던 메신저도 50번, 30번, 10번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초반에는 항상 여자가 사는 곳으로 가서 만났던 것도 귀찮아지게 되죠. 그쯤 되면 이미 그 여자의 마음속에도 당신이라는 존재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 둘의 커뮤니케이션이 100% 통하여 둘이 같이 술을 한잔하면서 서로가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면 풀리게 될 수도 있지만 대화까지 안 통하면 그 둘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만 되는 겁니다. 에이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지. 계속 잘해주면 그 여자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녀도 나한테 더 잘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더욱더 잘해주는 호구들도 있죠. 그럴수록 당신은 더욱 유혹만 당하다가 추후 버림받고 예상을 입게 될 겁니다.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할 것이고 친구들이랑 비싼 곳에서 밥 먹고 계산해줄 사람이 필요할 때 부르고 자기 생일이나 여성의 날에 연락 가서 대놓고 선물 내놔라 하죠. 그렇게 비양심적인 사람은 소수일 것 같다고요? 이 영상을 보는 당신들이 지금 부모님께 하는 행동이 쌀국수녀가 호구한테 하는 행동이랑 다를 게 있나요? 스스로가 양심적이라 생각하고 배울만큼 배우고 사회성도 갖춘 당신 또한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필요할 때만 부모님께 연락해서 아쉬운 소리 하는데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사회 경험도 적은 그 여자에게 양심을 찾는 것은 조금 무리한 상상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베트남 여자가 결혼을 생각하신다면 당장 껍데기만 보고 껍데기의 매력에 빠져 다른 것을 못 보는 행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애인이나 아내가 될 사람이지만 당신 자녀의 엄마가 될 사람이기도 하니까요.